해물든날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한점 남겨둔 구름. 내가 찾는 그 별이 저기 뒤에 숨어 있을까? 구름 속을 서는. 제약이 사라진 병. <웃음> 뒤바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겐 잘 나의 순간. 별자리가 뒤바뀐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빛을. 잃은 짝자기 사라진 별 하늘이 마르면 별을 보게 다시 만나그 순간만 기다리다 눈물이 마르면 너를 보게 네가 없는 저 하늘에게 소리치다 사라진다